최근에 그 임모 판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이 재판에 관여를 했다. 근데 이 관여한 행위가 어떤 사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든, 뭐 징계의 대상이 되든, 그건 별론으로 하고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저도잘 알고 있습니다. 네, 0명 정도를 징계 절차에 회부했지만 이 형사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에서 추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맞죠? 예. 제가 여기서 근데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위안적이나 무죄가 나온다. 이러면 징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징계 절차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음. 제 걱정이 또 뭐냐면요. 징계로 판사의 소위 말하는 판사를 그만두게 할수 있습니까? 네. 예. 징계는 정직 안 되죠. 네, 정직만. 예,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오고 나왔지만 위헌적인 사람. 결국은 정직밖에 못 하는 거고. 그 정직의 기간이 끝나면 이분은 다시 당당하게 재판원무에 복귀를 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겠죠. 위헌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심지어 법원에서조차도 위헌적인 행위라는 판단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 사람이 재판에 복귀하네 나는 저 사람에게 재판을 받아야 될까? 제 사람한테 재판을 받으면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관에 관해서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이 필수적이다 그 사람을 도저히 법관의 직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라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시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것까지 이르지 않았을 때는 법률 현행 법률 범위 내에서 어, 징계 처리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없는데. 방금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도는, 우리 헌법은, 우리 법률은 문제가 있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문제 있는 관을 국회가 탄핵 의결할수 있도록 되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문제가 진행될수있는점저는 법과 법률에 의한 것이라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라는점알아주니다